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세개 샷을 때렸어요 그세개는 전부 다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공을 쳤어요 첫 번째 스윙은 몸통의 회전을 이용해서 두 번째 스윙은 두 팔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윙은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쳤어요 자그공세개가 나간 게 그렇게 아주 다르지 않죠 팔을 이용하든 손을 이용하든 몸을 이용하든 결과는 좋아요 세개다 결과는 좋아요 자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공을 칠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손목 쓰면 안 된다 장근육 쓰면 안 된다 네 써도 돼요 잘만 쓰면은 오히려 장근육을 쓰는 게 공을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칠수 있어요 <목소리> 공을 칠때 들었던 내용 중에 바로 장근육을 쓰면 안 된다 손목을 쓰면 안 된다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공을 쳐야 된다 맞아요 그게 바로 바디턴스윙이겠죠 몸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거자 그럼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게 나쁜 걸까요 물론 좋지 않은 면은 있어요 다만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에요 몸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팔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것만이 무조건 오답도 정답도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팔과 손을 다 같이 써줘야지. 혹은 다 따로따로 쓰더라도 잘만 써주게 된다면 공을 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손목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손목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자 첫번째 너무 짧은 구간에서 과도하게 손목을 많이 쓰는거죠 여기서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쭉잘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손목으로 지금 보시면은 팔이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회전도 정지한 상태에서 손목이 들어가겠죠 지금처럼 그렇게 된다면 공은 이렇게 왼쪽으로 확 감기게 돼요 혹은 스쿠핑이 일어나면서 공이 말도 안되게 뜨겠죠 손목을 쓰지 말라는 첫번째 이유가 이거예요자 그리고 두번째 손목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방금 전 스윙이 또 나왔어요 스윙이 되게 작아져요 손목을 쓰게 되면은 다만 이것도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똑같이 몸이 정지한 상태에서 팔이 정지한 상태에서 손목을 쓰다 보니까 스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손목을 쓰게 되면은 몸과 팔의 스피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딱 여기서 맞추고 스윙을 끝내기 때문에 감속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손목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기를안 한다면 손목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감속도 하지 않고 팔도 진행하면서 몸도 진행하면서 공을 치게 된다면 손목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되겠죠 자 그러면 손목은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백스윙을 올라갈 때 손목을 쓰는 방법은 여기서 얼리코킹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손목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리코킹은 맞는 동작이지만 얼리코킹이라 그래서 여기서 손목으로만 걷어 올려요 이렇게 자 그럼 몸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움직이죠 자 이거는 잘못된 얼리코킹인거죠 여기서 내가 몸이 회전을 하면서 팔이 진행을 하면서 일찍 손목을 꺾어 올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얼리코킹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손목만 걷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돌아요 자 이거는 잘못된 얼리코킹이라고 볼수 있겠죠 첫 번째 백스윙 때의 서에 손목 사용은 반드시 몸의 진행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팔이 진행을 하면서 손목을 꺾어준다면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백스윙 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크는 쭉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짧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다운스윙 때 손목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자 팔이 떨어지면서 몸이 회전을 하고 혹은 몸이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팔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손목이 릴리스라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릴리스는 손목이 아니라 팔로 하는 거예요 팔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돌리려고 하면 손은 잘안 돌아가요 손은 이렇게 밖에 못 움직여요 크게 안 돌아가죠 여기서 팔을 돌리면 은 이건 쉽게 돌아가는데 다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걸 고정시켜놓지 않는 상태니까 손목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릴리스의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 구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긴 구간에 걸쳐서 크게 릴리스 동작을 해준다면 라 손목을 써서 공을 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스윙이 작아지거나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손목을 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몸의 움직임과 함께 손목이 들어가지고 몸의 움직임과 함께 손목이 짧은 구간에 바로 짧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긴 구간에 걸쳐서 지금처럼 들어가 주게 된다면 은자 방금 보셨다시피 팔로스루가 짧지 않죠 속도가 줄지 않죠 공이 그렇게 크게 휘질 않죠 오히려 손목을 쓰면 은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드로우볼을 칠수 있어요 릴리스가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손목을 이용하시더라도 몸을 과도하게 쓰지 않고 여기서 손목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꺾이고 몸을... 펴있는 상태에서 손이 몸을 끌고 가면서 길게 돌아가 준다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은 휘지 않고 바로 나가요 포인트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손에 의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이 딸려가는 움직임 이렇게 된다면 라은 손목으로 공을 치더라도 절대 공이 크게 휘거나 하는 게 없겠죠 이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손목을 안 쓰려고 막아놓고 스윙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물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우리 근육 중에서 가장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손목이에요 클럽을 직접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 증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근육은 바로 이 손목이에요. 손목과 손이에요 알고만 쓰면 충분히 잘쓸수 있으니까 공을 칠때 너무 묶어놓고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진행과 함께 절대 멈춰서 짧은 구간에 쓰는 게 아니라 큰 구간 동안 나뉘어져서 써주신다면 혹은 쓰더라도 감속 없이 길게 진행하면서 써주신다면 손목을 이용하시더라도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손목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고만 쓰면 훨씬 더잘쓸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